오늘은 제가 요한계수 3장 17절과 18절 이 말씀이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지금 간절히 부탁하며 우리한테 주실 말씀이에요.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다 이구동선 다 이렇게 하니다마지막때라고 교회는 교회대로 또 요번에는 또 팬데믹이 일어서 지금 그 2년이라는 기간이 그 터널을 지금 지나오고 있어 지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후에 다가오는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말씀드렸더라. 특히 미국에 우리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아주 느끼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풍부하고 부족함 없이 느끼고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러나 주님이 보게되는 그들한테 훨씬 말씀이 있어요. 또 우리가 지금 막 살아서 막 이렇게 그 활동을 많이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보건대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움직이지만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이 주님께서 우리한테 지금 하신 말씀 정말 우리를 향한 기가 막힌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살면서 돈좀 있고 권력이 있고 한다면 뭡니까? 다 필요 없어요. 내가 혼자 피 노하우가 편하면 은돈좀 가지고 편하면 은 그러다가 모든 일상을 마치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은 이 세상에 있던 끝이 있어요. 리미트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 영원하게 준비해야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그 중에 우리가세 가지를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흰 옷을 사입으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지금 주님께서 우리한테 지금 말씀하셨다 언제 말씀하냐면 예수님 부활승천하시고 채 100년도 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직접 주님의 계시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때 어떻습니까? 성경 66권이지만은 단일이나 계시록은 있질 않아요. 그건 남의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승천하시고 백년대 안에서 그계시 개시 위에서 계시록을 주셨는데 이걸 잊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여기 무슨 비밀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건 크나 큰 비밀이 들어있다는 얘기에요. 누, 어떤 비밀이에요? 나를 위한 비밀이 있다는 얘기에요. 근데 이걸 말하고 놔둬요. 지금 TV나 이런 데 보면 은 많은 목상들, 설교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와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도 말씀 필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한 그 말씀은 거의 99%를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너무나 타급해요. 지금 이 사탄은 지금 우리를 갖다가 잠시도 우리를 갖다가 주님 앞에 갈수 없게끔 지금 막고 방해를 하지만은 그건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보고 산다는 얘기에요. 예수 믿는다고 말만 예수 믿으면 뭡니까? 말만 예수 믿는다고 그못 받아요. 그렇다면 첫째, 여기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18절에, 첫째,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는 얘기예요. 참, 이게 뭐, 그 얘기만 들으면 이해가 안 돼요. 불로 연단된 금, 이 성경 게시로 그 말씀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놓고 그 설명을 다른 부분에서 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단 얘기예요. 그 불로 연단된 금은 다른 게 아니에요. 계시록 13장 10절에 말씀 보면, 은 우리가 마지막 때, 이적글에서 나올 때, 한때, 두때, 반때, 그때쯤은 극심한 바퀴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때 우리는 이겨야만 살수 있는 거예요. 이겨야만 천국갈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그 당시에 그때가 되면 은 많은 믿는 자들이 사로잡혀자 사로잡힐 것이고, 칼로 잡힌 자는 칼로 죽임을 받는다는 얘기에요. 그까지 견디는 자가 발로 불로 연단된 금을 사는 거예요 그게 연단된 금이에요. 다니엘 3장에 뭐, 뭡니까? 금상에서 이 다니엘 세 친구 메서 사들어 아베누고 금상에 절하고했는 뭐라고 씁니까 우리가 절할 수 없기고 하나님을 막지만은 하나님 막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우리는 절대 금장으절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니까 누군가 날사람어떻습니까이세 친구를 갖다가 풀로불에 집어넣었다는 까지가 우리가 들어가는 까지가 우리 믿음이에요. 그게 불로 연대된 금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불로 들어갔더니 세 사람이 네 사람을 걸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 단일 세 친구가 그런 믿음을 어떻게 가지고 있겠습니까? 2사의 43장 1절의 말은 뭡니까? 나는 너를 지명하여 불렀 나니 그자리곤 권전은 뭡니까? 물 가운데 가도 물을 나를 침범지 못하게 하고 불 가운데 가도 불이 나를 태우지 못한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나가는 것이 불로 연된 금을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 숨겨오는 선진들 보면 은큰거 가지고 숨겨오는 게 아니에요. 조그만 거라도 하나님 편은 아닌 건 아니에요. 지금 어떻습니까? 큰 거는 우리가 큰 틀에서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지킨다고 하지만 은 조그만 부분에는 이것쯤이야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인정으로 들어가는 자체가 그건 올바른 믿음 갖는 자가 아니에요. 지금, 그, 이 시대에 지금 그런 믿음을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우리는 가는 길이 있어요, 분명히. 아무나 세상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요한음 14장 읍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를 마음대로 하는 하나님께로 갈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불로 연대된 그 믿음을 가지고 분별해야 돼요. 만약 그걸 모른다면, 마탐 입사장 5절의 말씀, 사장 마씀 같이 미혹당하게있으 아주 십중팔국도 가요. 지금 한국에는 얼마나 지금 뭐 말을 들어도 그냥 형용할 수 없는, 이해할 수는 많지만 은 그렇게 사회꾼들이 많대요. 그들이 만약 알았다면 그런 걸 당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시간 만에 예수 믿는 것, 내가 언제든지 교회 나갈 수 있어요. 나가실 만나면 돼 그냥. 얼마나 편한 시대입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우리가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 말씀드라. 우리 믿음을 갈 때, 단일 세충과 같은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일에도 현혹되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우리가 그와 동조할수 없는 거예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지금 세속화되고 있어. 지금 교회 보험을 해서는 세속화되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건 하나의... 변명이 지나지 않아요. 이렇게 지금 교회마도 안에서 보면은 아, 씁쓸한 일들이 참 많아요. 도대체 목회자 정도 되는 것은 이 정도는 안 해야 되는데 혹있다얘기예요 저는 현재까지 제가 96년도 개척을 처음 했습니다. 그때는 힘들지 지금 쭉와 보니까 제가 목사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저는 현재까지 목회하면서 제가 정년퇴직 했다니 나 이런 걸 생각해 본적 없어요. 목회자는 기존 게 뭐냐면은 정년퇴직이 없어요. 내가 주님 옆에 갈 때까지 이럴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근데 왜 포기롭니까? 제가 성경을 이렇게 많이 보다 보니까 책도 쓰다 보니까 내가 성경 구절을 갖다가 하루에 열번 매일같이 읽는 성경이라도 어느 때는 그 말씀 똑같은 말씀만 해서 나한테 특별히 주시는 말씀이 나오더란 얘기예요 그럴 때는 그 말씀을 나 혼자 간직하기가 너무 복차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내가 전하고 싶고 전달하고 싶다는 얘기, 그 상황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오시 뭐, 뭐라고 씁니까? 이 성경 말씀이 정말 꿀과 같이 달다는 그런 말씀을 한번 체험해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은퇴를 했을 망정, 이 말씀을 내가 가지고 그냥 혼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목회자는 절대 은퇴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하세요. 그러면은 이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힘이 생기지 몰라요. 너무 즐거워요 그냥.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불로 연단된 금을 사는 이가 바로 이거예요. 이 믿음을 가질 때그 앞에는 어떤 거라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요. 내가 목숨을 내놓은 이상, 그 이상의 큰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로 연단된 금을 사란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흰옷을 사서 입, 입, 입어서 뭐냐면 수치스러운 품을 가리란는 얘기예요. 우리 예변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진 다음에 뭐를 먼저 하신 뭐, 줄 아십니까?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은 선화가 나올 따먹었더니 눈이 밝아졌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자기가 다 벗은 걸알았어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당장 급한 걸 뭐가 나온다가 자기 옷을 다 맨대로 입었어 근데 하나님이 이제 아담과 하루를 보렸을 때어떻습니까 자기들 만든 뭐가 남나 옷을 입고 나가려고 했더니 수지시스러운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못 나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시고 가죽옷을 입혀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온 어떤 얘기예요. 이 옷이라는 것은 이사6 1장에 말씀 보면 은 바로 구원의 옷이에요. 옷은 우리 의의의 옷이고 미림의 옷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13장 14절에 말씀하면 이 옷은 뭐냐면 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얘기예요. 이 우리가 이 옷을 입어야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신랑된 예수님을 맞았으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옷을 그것도 더러운 옷이 아니고 흰옷을 사입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이고린도전서 3장 12절의 말씀을 우리한테 주신 말씀을 또 여기서 우리가 또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우리는 각자 다 틀려요. 지금 어떤 믿음을 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여섯 가지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 2절말씀 보면은 금과 같은 믿음, 은과 같은 믿음, 보석 같은 믿음, 나무 같은 믿음, 불과 같은 믿음, 집과 같은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각자 그 여섯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계속해서 신고 있다는 얘기예요그 중에 우리는 이왕 믿을 바에는 금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통역자 되기를 지금 추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또 여기 또 와서, 그러면 신옷을 어떻게 입어요? 어떻게 사입어야 됩니까? 우리가 마음, 내가 의지로, 내 마음으로 내가 그 신호수 사입을 수 있겠습니까? No way. 시록 7장 14절에 분명히 말씀은 신호수 사는, 살수 있는 방법을 얘기했어야죠. 필요도로다 그것은 뭐냐면은, 큰환란을 지나고,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보일이 피로 회개 기도와 이거로다 나를 씻는 때 신옷을 입는 자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럼 어떤 품을 신냐면 또 정확히 또 얘기 글어야죠 히브리서 9장1 4절에 말씀 보면은 우리가 보일이 피로 내 양심을 씻을 때 씻어낸 다음에도 아직 내 고집이나 아집이나 여러 가지가 남아있다면 그건 아직 쓰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보일 필요, 양심을 씻을 때 후에 내 안에, 양심 안에 고집, 아집 이런 것이 하나도 없으면은 이자가 100% 흰 옷을 사 입는 믿음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한테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만 예수 믿는다고 지금 포기는 그럴 삽니다. 근데 티좀 보면은 구린 게 너무 많아. 특히 요즘에 목사님들 더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는 요즘에 그걸 갖다가 많이 지금 시스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저는 요즘에 이 코로나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 혼자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뭐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결국 그러니까 혼자 조용히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마음이 공허해져요. 또 마음이 불안해. 또 우울증이 와. 이거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거 뭐지이거약 먹고 해도 못 잡아. 더 저녁때문에 잠이 잘안 와. 전 그다음부터 그 박물 그 주님께서 저한테 주셨어요. 저는 수없이 도표나 이런 걸 많이 그립니다. 저는 그래서 그 항상 TV 앞에 앉았나 어디 앉았거나에 꼭 그런 프린트물 가지고 항상 폼에서 묵상하면, 아, 여름 폼 이렇구나, 이러고 이렇게. 항상 묵상하면, 그걸 하다보면은 두세 시간은 금방 지나가요. 그러면 거의 매거 차루가 결국은 성경 그 말씀 내 항상 목사님 내 생각에 항상 그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의 그런 모든 그 부분을 갖다가 약 먹지 않더라도 서서히 흘려 되더란 얘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혹시 은퇴하신 목사님 계십니까? 절대 조용한 시간을 혼자 계시마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성경 가지고 거기 보고 보세요 보면 은내 생활이 닮아져요. 활기가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난 완전히 새 옷을 입, 입을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 자는 바로 예수님 오실 적에 신부의 흰옷을 입고 나가야만 신랑신 만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다 이걸 한번 하면 끝나는 얘기 아니에요. 계속 이십장 십사절에 말씀 보면은 매일같이 흰 드로마이를 갖다 깨끗하게 보존하는 얘기예요. 빠르란 얘기예요. 흰 옷을 입은 자에게는 특권이 있어요. 창세기에서는 생명과 나무 과일을 따 먹지 못하겠지만은 지금은 뭐냐면 흰 옷을 입은 자에게는 생명과 나무 과일을 따 먹을 수 있는 길로 가기 끔 길을 오픈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큰 축복이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자만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이 영접할 수 있고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가 내 의의 옷, 믿음의 옷, 이것은 항상 신으로 입고내 수치스러운 부모을내 양심의 수치는부문을가리란 얘기예요. 그게 주님께서 지금 우리한테 지금 마지막 이때 지금 주님께서 하실 말씀이에요, 지금. 그리고 세 번째는 안양을 사서 있어 안양. 이것이 뭐냐면, 안양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지금,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은 뭐냐면은 두 가지로 교회가 갈려져요. 음료교회와 참교회를 나눠지는 때가 바로 이때에요, 지금. 지금 음료교회들 서서히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 우리가 지금 가물 갈수록 참교회가 음료교회한테 핍박을 받는 때가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정확히 우리 지키고 정확히 나가야 되죠. 그래서 지금부터 아닌 건 아니에요. 계시록 마지막 20장 보면 앞으로 가면 불법을 행한 자는 계속 불법을 행하게 더 심해 가고 거룩한 자는 계속 거룩해진다는 얘기 지금 그 둘로 나눠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는 이 안양을 살아난 것은 우리한테 지금 너무나 기종한 말씀들이 있어 지금. 지금 우리가 성경 읽습니다. 세상 사람의 성경도 읽습니다. 읽을 수 있어요. 한국말이니까. 그 차이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도성경 읽어도 그건 무슨 뜻인지 몰라. 우리는 알아요. 왜 그렇습니까? 첫째 우리가 이걸 안다면 성령을 쉽게 읽을 수 있어요 첫째 우리가 지금 우리는 뭐냐면 은 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영이 두 가지 뭐 3분선, 2분선 지금 그걸 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영을 가진 자 그리스도 영이 없는 자두 가지 영이 있어요 지금, 그 지금 주님께서 요구하는 건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란 얘기예요. 요한에서 4장 2절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믿음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예요. 네. 그쵸? 근데 이걸 참 애매물무아요. 그 그런 믿어. 나도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걸 믿어. 그로 그리스도 영을 자가 또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될 거는 갈라디에서 2장 20절을 우리가 어느 누구라도 말고 해야 돼요. 근데 갈라디에서 2장 20절의 말씀을 많은 목시다리 그냥 돈 캐오고 있어요. 얼마나 기중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다른 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앞에 십자가 나와서 목숨을 거기 거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똑같이 죽는 죽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내 모든 것을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일이에요. 내 안에 는 고집, 아집, 불평, 권세, 모든 모든 걸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는 뭐가만 삽니까? 나는 이미 죽었어. 왜냐하면 다내내 참. 내 내 권리와 자포장거다 했어요. 예수님한다 내려놨어요. 나는 이제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죽은 자예요. 그러나 그 안에, 어제 예수님만나나게 안에 살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하시 분이 된다는 그때가 바로 그리스의 영을 소유한 내가 되어야 된다,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 주인이라고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움직이는 거냐? 그자가 그리스 영을 가진 자예요. 이 자가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서 4장 6절을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그리스도 영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써어요 그리스도 영을 갖지 않은 자는 세상에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 영을 가진 자가 말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의 말씀을 갖다, 우리의 말을 갖다 정확히 알아듣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세상 얘기는못 알아들어요. 단, 그리스 영을 가진 자들이 말할 때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은 성경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영, 그리스 영을 가질 때 같은 영이기 때문에 성경을 그 말씀이 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거기서 우리가 깨달이계시로 계시말씀 게시 타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될 일, 앞으로 다가올 일, 우리가 꼭 가야 될 길,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영을 받아서 그걸 갖다 안약을 눈을 바른 얘기예요. 그리고 성경 읽으란 얘기예요. 다니엘 계시록을 읽으란 얘기예요. 그럼 거기서 모든 것을 내가 지금 어떤 어떤 방향으로 가며 내가 어떻게 가야 되며 앞으로 어떤 환상이 또 일어나고 이런 모든 것을 갖다가 아주 우리 지금 내비게이션 그 이상인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계시록이 그렇게 지금. 그걸 해서 지금 계시를 보란 얘기에요. 그럼 미래가 보여요. 미래가. 근데 또 안타까운 거기 일이 있어요. 마태봉 입사상 삶이 믿기말씀 뭡니까? 그 전에 예수님 오실 때는 모화나무 꽃이 필때 아니 입사위가 왕성할 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그날과 그때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한다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가 쭉 읽어다 보니까 어 예수님 모시는 거? 우리는 알 필요 없어요. 그날고 그때는 아무 필요 없으니까 읽어도 돼. 그러니까 성경을 개시로 하고 있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읽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어떤 환상에 젖어 가야 되는 그 길목을 준비라는거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니까 그냥 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 성경 말씀 때문에 래요 왜냐면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니까 너도알 필요 없다 그러니까 성경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구약과 사복음속 그것만 읽고 말아버려요. 얼마나 기가 막길입니까 근데 이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해석을 적에 잘못 해석으로 인해서 지금 이 크나큰 오류를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에요. 거기 그 영어를 보면은 day and hour에요. 그걸 영어를 저 정확히 번역하면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에요.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지금 성경 다 읽어보세요 지금. 마태곤 24장 3 6절 말씀을 보면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날과 그때가 아니고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에요.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의 문을 닫는 그 순간, 그 날짜, 그 시간은 성자도 모르고 천사도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에요. 그런 말씀이지. 그때, 아 문은 홍사가 나면 그때 문을 닫혀. 그런 때를 갖다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뭐냐면은 그날과 그때, 현상이 일어나는 그 때를 갖다가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정확히 인지하게으니 말씀하신 거예요.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런 큰 뜻을 갖다이 성경 한두 가지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많은 지금 문제를 일으 지금. 거짓금 지금, 지금도 역시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수일, 어느 그, 그래서, 이, 한 시간 이렇게 이 말씀을 하는데, 나 목사, 왜 성경에, 저, 계시계시 22장 17절, 18절 말씀대로, 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도 없다고, 어, 변제하느냐게요. 그러면서 막항의하고막 그래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성경에는 분명 개시록 20장, 1절에서 6절 사이에 천년 왕국이 분명히 있는데 왜 천년 왕국 없다고 보느냐 이거예요. 여기 지금 동의하십니까? 지금 성경 읽어도 성경 결론이 뭔지도 몰라요, 지금. 성경 결론은 어디 있습니까? 한번 헐어요. 성경의 창세기는 성경 소론이에요. 그러면 성경 의 결론은 뭡니까? 한번 성경 구절을 대보세요. 그것은 바로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이 성경 전체의 결론이에요. 이걸 갖다가 이 해석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천 년을 갖다 마음대로 임정 넣어놓은 바람에 천년 읽고 왕국, 그렇게 하는 바람에 왕국도 지겨운 지겹, 거예요. 그 왕, 왕국 그런 뜻이 아니에요. 창기 1장 28복 모든 걸다실리라도민년을 갖다가 랜 단어를 써놓고도 왕국이라 킹덤이라고 해석했다 얘기예요. 그게 천년 왕국이에요. 천년이 있고 왕국이 있으니까 천년 왕국이에요. 맞아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됐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오류가 있어도 성경 각 교단마다 강보다성경의 수없이 가든 성경이 지금 나오고 있지만 은 그런 데 대해서는 이런 방법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한심스러운 일입니까? 이게 지금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후손한테도 막대한 지장을 일으키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저는 그 책을 써서 지금 드리고 세미나 해도 전남목사가 지금 한참 머리가 좀 이상해 그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그걸 갖다가 논쟁하자고 하는 분들이 지금까지 있다는 게 저는 아주 너무 경악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잘 봐야 돼, 지금. 왜 세상은 지금 많이 변해도 주님의 가까울 시기는 너무 가까워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은 더욱 더욱 더 얻어져 가고 있어요. 아예 생각도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필려대표는 성경을 연구하는 확점들이 많이 있는 걸다 찾다가 다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개혁해야 돼요. 올바로 우리가 해석,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고쳐가지고, 올바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전할 때가 바로 이때예요 그러니까 주님, 주님께서 지금 다른 말씀 하신 거 아니에요? 이세 가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준비하라는 얘기예요그 이상 그에도 없어요. 그러게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만 단일과 그런 계시록만 혼자 읽어도 잘 이해가 못돼요 그러나 반드시 단일을 읽은 다음에 계시록 읽으면 은이 앞으로 미래에서 정확하게 그려져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내일 나오시면 은 도표 여러 가지가 준비다 됐습니다. 거기에 보시고 만약 한다면은 성경도 우리가 66권이지만 우리가 쉽게 이을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다니엘 계시록한 두세 시간만 들으면은 누구든지 다니엘 통해서 계시록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의 갈 길이 어디며 어떻게 가야 되며 우리 가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들이 우리한테 기다리고 있는지를 갖다가 볼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벌써 미래 갈 것을 벌써 방향을 알고 무엇인지 어떤 것그 기다린다는 걸 알게 되면 우리가 나가는 데 굉장히 수월해요. 저는 이 시골촌에서 태어나서 저희 아버지가 한번 하는 얘기 그거예요. 네가 크면은 전 시골촌 태안에서 서산에서 홍성에서 수원 들렀다 가온 서울에 갈수 있다는 얘기를 할수 없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이제 좀 잘하면 서울 가서 공부한다는 걸 알고 어떻게 가야 되는걸 수업 들었기 때문에 내가 언제 나야 되니까 나 혼자 걸 거쳐서 갔더니 서울에 가더란 얘기예요. 이계실이게 바로 그거예요. 앞으로 나 혼자는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지만은. 그리스 영을 통해서 내가 성경 말씀 계시올과 단일을 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는 길이여 진리여 생명 그 길이 어떤 길이며 어떻게 내그 안에 길로 가며 갈때 어떤 사탄의 방해와 앞으로 그 장애물이 어떻게 온다는 가지도 정확하게 나열라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씀인데. 적당히 얘기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때 적당하죠? 천만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고 체계적이고 미리 모든 걸다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되죠? 그러면 너 이거 잘못됐어? 그냥 갑자기 뒤와 뒤통수 때리는 건 절대 아니니그런하나님 절대 아니에요. 네가 이걸 잘 뵀었는데, 네가 해결하고 돌아오면은, 널 용서하겠다. 거치면 네가 이걸 하지 않고 안 들어오면은, 내가 누구를 통해서 너를 갖다 한, 매한 대, 두대 때리겠다는 갖다가, 분명히 먼저 선포해요.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방법을 통해서. 그는 그 끝까지 안 지키면은, 그 말씀 그대로, 징계를 한다는 얘기에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다른 건 지금 다른 것다 똑같이 하시되 결론 부분을 갖다가 정확히 지금 보시라는 얘기예요. 결론, 성경 결론이 뭔지 그 결론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질지 그걸 보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성경은 신약에서는 하나님과 믿는 백성과 사탄의 싸움이에요. 그 기록에, 계시록에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아니 50%, 6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때가 우리한테 힘든 시간이면 은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갖다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상황을 정확히 설명해주고 대체 쓰는 방법을 다 주셨다는 얘기에요. 대체 쓰는 방법은 거두 가지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계시실장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고 또 하나님, 일을 때가 지금 이 때예요. 그러고두 때, 반때, 그 마지막 때는 두중일 통해서 그들과 맞싸고 이길 수 있는 그 길을 지금 주님께서는 더 작전을 다 해놨어요. 이러면 성경이 얼마나 우리한테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땅은 다 중요하지만 먼저 불로 연단된 금을 사고 그러고 흰옷 드레스를 입으란 얘기예요. 의의 옷을 입으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영을 받아서 계시를 읽어서 앞으로 다가올 그 것을 갖다가 읽으란 얘기예요. 그걸 주님께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최대의 우리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이 말씀으로 무장하시는 우리 통일자 여러분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